네, 대표님의이 직장 다니면서 하신 게 공간 대여. 네. 또 이제 하나가 또 카페. 카페 프 <목소리> 네. 저는 이제 공간 대여업을 네. 이용을해 봤기 때문에 대체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공간 대여. 이게 뭐죠? 공간 대여업은 말 그대로 음. 서비스 자체가 공간인 겁니다. 공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고, 우리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할 때는 되게 음.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작은 돌잔치를 음. 한다던가 네. 아니면 친구 결혼할 음. 때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거. 네. 그렇게 이벤트를 한다던가 프로포즈 이벤트를 한다던가 음, 그런 혹은 그거 외에도 MT 목적으로 MT. 친구들끼리 어. 모임, 예, 을 음. 갖는다던가, 개 모임이라던가. 음. 그렇게 거실이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거실을 개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 네. 나라가 예, 주가이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주택도 좀계급화돼 있고. 맞아요. 우리 딸 생일인데 내가 문 열어서 와라 어, 와라 하기가 음. 딸들도 이제 서로 비교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내 거실보다는 음. 누군가 호스팅 해주는 거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성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뭐. 저도 실패했어요. 그래요? 저도 어. 실패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게 네. 시작했죠. 작게. 어. 네, 작게. 그러니까 월세 그때 한 45만 원짜리 네. 시작을 하고 원. 세팅비도 한 300만 원 시작했는데 이게 왜잘안 됐냐면은 네. 제가 이 업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홍대, 홍대에 그때 많았거든요. 음. 업이 제가 2018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네. 그때당시면 이미 좀 많다고 할 때였어요. 그래요. 근데 봤는데, 이걸왜까지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 이게 약간 모텔 대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웃음> 모텔 네. 대용인 줄 알고 되게 작게, 음. 그리고 막 옆에 주어지는데 작게 시작했어요. 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평 다섯 평 오피스텔인데 막0 명씩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오. 근데 이게, 안 받을 수는 없고 차렸는데, 네. 그래서 네평 다섯 평에 이러면 안 되지만 받았습니다. 음.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음. 주변에서 막 민원 오고 그렇겠네요. 온라인 타니까 밤새도록 음. 자기네들은 좋아서 화하하고 떠들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경비실에또 클레임 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눈물을 벗고 그 지점을 매각을 했죠 그래요? 네. 오, 그것도 실패 사연이 있시요 근데 있으시군요. 크게 손해는 없었어요 네. 음.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손해는 봤지만 많이 배웠죠 음. 아 이게 공간 대여업이 이 모텔 대여업이 아니구나 음. 연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구나 음. 그건 이벤트룸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음.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완성된 모델을 찾은 게 현재 이 홍대 본점 모델. 음. 그리고 모델을 발견했다고, 제 스스로 이제 자신하고, 음. 그 다음 작년부터였어요. 작년, 그래? 원래 재작년까지는 3개였는데, 음. 작년에 막 계약한 것만 12개. 12개요? 예, 12개 전부 다 수익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한, 그, 그, 실패를 통해서, 이 공간 대업의 컨셉을 잡은 건데, 그쵸? 지금은 이제 어떤 컨셉인가요? 그면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 어떻게 돈 벌까보다 네. 고객들이 이 공간을 왜 써야 될지에 생각을 음, 많이 해본 거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네. 고객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공간에 오지? 음. 그게 사실은 영업 기간 동안 지난 한 2, 3년 동안 저는 고객 조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예, 뭐 입실할 때도 하고 대실할 음. 때도 하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답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 그래요. 어.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뭔가 공간 호스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인테리어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공간이 아주 예뻐야지.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이런 피규어들 많이 음. 갖다 놓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음. 그리고 하나 깨지면 막 화냅니다. 네. 막 그렇죠. 가져가면 막 화내고 막. 음. 근데 공간업이 그런 뭔가 조심스러운, 손대기 어려운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깨닫이게 제일 컸어요. 이게 제일 컸고 네. 인테리어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내려놓고 나서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간 사용 목적에 대한 다각화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각화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보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래.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창업비용이 좀 궁금한데, 이거, 이것도 물론 이제 쾌박하겠지만 네. 어, 적게하면 얼마 정도에도 가능해요? 아까 뭐 월세 45만원에 보증금에 또 인테리 네. 비율이 있을텐데 이거는 근데 제가 가진 지점 중에 가장 적게 된 지점이 네. 어, 보증금 500에 네. 여기도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네. 주방도 돼 있고, 화내실도 돼 있고 네. 500에 나머지 집총 합쳐서 47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음... 합쳐도 1000이 안 되는 거예요. 1000이 안 되겠네요. 네. 거기는 한 달에 지금 비용 제약 얼마 나와요? 거기가 월세가 50, 이 거시면, 50인데 5 0 매출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300 정도 나와요. 300이요? 네, 그럼 청소비 때문에 뭐때고다 떼도 1000 어... 넣는데 1000 넣고 200씩 계속까지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10군대면 2천이네요? <웃음> 네. <웃음> 단순 계산나오 네.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아, 아, 거기가 소형점이에요. 소형점. 예, 소형점이라서 매출이 음, 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총몇개 갖고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계약된 것까지는 1 6개 16개. 16개. 예. 그럼 아. 이게 지금 이제 회산 나오셨고 얼마 전에? 네. 예. 직장 다니면서도 하신 거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직장인으로서의 찬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찬스예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고라고 음. 시스템을 연구해야 돼요. 음. 어떻게든 안 가야 되고요. 네. 어떻게든 청소를 맡겨야 되고요. 네. 전화 응대도, 아, 자, 저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저희 아내가 집에서 육아 중이니까, 네. 전화는 이제 저희 아내가 받 어. 네. 그때 지자 다닐 때는. 음.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반자동화. 네. 반자동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음. 자 반자동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걸 미리미리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실제로 뭐, 만약에 공간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은, 네. 하루에 관리에 소요 되는 시간이 10분도 안 돼요. 그래요? 네. 하루에? 오, 네.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네요. 3개 어. 했었죠, 네. 세개 네. 음, 그래요. 그러면, 매출이 오려면 손님이 와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공간이 있다고 알리야지, 알리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이 알리는 게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그, 알리죠? 이 저는 굉 어려웠어요. 왜냐면 네. 제가, 딱낀세되잖아요 마흔 네. 저 디지털 잘 모르거든요 네. 휴대폰 잘 모르고 음.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팔아야 되는데 네. 다행히 그때 절 좋았던 게 네. 이전 10개의 실패 경험에서 제가 음. 스토어를 배웠잖아요 그랬군요. 스토어도 배웠고 온라인 그때 온라인 마케팅 상세 페이지 제목 음. 사진 찍는 거 그때 그게 학습이 다된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걸 시작을 하... 하니까 낯설진 않는 거죠. 네. 낯설진 않았고, 음. 그리고 공간업에서 이제 주로 플랫폼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던가, 네. 최근에는 이제 여긴 제가 자문도 나갔는데 여기 어때? 라고 하는 플랫폼도 음. 있고요. 숙박 앱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도 음.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되게 많습니다. 음. 노출할 수 있는 경로는. 근데 이것들을 다 관리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요. 플랫폼 중요도가. 음. 이걸 아마 여러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고객 어. 조사를 맨날 하니까 음. 이게 매장별로 어느 곳에서 유입되는지를 저는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모니터링된 그 지점에다가 광고비를 태우고 네. 그렇게 광고비 효율성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군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간 대역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 네. 그래 찾아서 하고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그런 플랫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또 컨셉마다 잘 어울리는 플랫폼에 홍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만 알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웃음> 죠 그렇죠. 이게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공간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하기엔 너무 낮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뭔가 음.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음. 어렵습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성수기였죠. 네. 성수기는 저는 아직도 고객 수보다 공간 수가 적다고 생각해요. 12월 달은. 그래요. 오. 그래서 항상 보통 성수기에는 음. 공간 구분 없이 제가 실패했던 그 지점도 성수기엔 이야기 많았어요. 그래요. 어. 그, 그 오피스텔 조금 했던 음. 지점도.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만 거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이업은 12월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다 끌어가야 되는 네. 업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게 수요가 마를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상위권 업체들부터 마감돼서 이렇게 네. 내려오겠죠. 네. 고객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거죠. 음. 그래서 잘한다는 거는 이 상위권 업체에 올라가는 거고 네. 그건 절대 진입점이 낮지 않습니다. 음. 네. 단순하게 생각하고 창업하면 네. 아,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 많겠네요. 그, 그렇죠. 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한다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제가, 그, 제 인생의 모토가요. 네. 항상 공부하고, 항상 일하고, 항상 가르치지 않은 세 가지인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부랑 일은 음. 구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일해야 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작게라도 시작해놓고, 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실패 관리 능력, 역량인 것 같아요. 네. 음.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무언가를 배울 각오를 하고, 음. 이제 실행을 해놓고 음. 대신에 이제 배우려면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네. 무언가를 내가 실행할 때 약간 가정값들 같은 게 있어야 하는 생각을 해요. 가정값이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죠? 가설 같은 거죠. 어, 저, 저, 저. 내가 음. 예를 들어 제가 모텔이라는 가설이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설이 있었으니까 아니었구나 할까 알게 된 거죠. 음. 연인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아, 아 고객 타깃이 틀렸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가정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도 숫자적인 것도 예를 음. 들어 내가 주당 얼마를 받고 어떻게 이 정도의 공실률 없이 채우면 얼마나 돌겠다라는 걸전 음. 디테일하게 다 정해놔요. 그래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면은 보면은 차이와 원인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유가 나오고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솔루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요. 어.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때로는 잘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학습인데 음. 근데 우린 그것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우리 수능 세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항상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음. 근데 때로는 정말 사업가한테 중요한 역량은 스스로 문제를 찾는 역량이라고 저는 음. 생각거든요. 하 찾는. 네. 이게 핵심 문제구나 하고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독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냥 그냥 가는데 좀더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은 그 문제를 지묘하게 찾아내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해결을 하면 이제 다른 경쟁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음, 공간 대요좀 이제 그 생소한데. 어, 이걸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뭐 대표님 유튜브 채널 가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겠네.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영상들 업로드 해두었고요 아, 예. 음, 거기 있는 거쭉 보면, 뭔가 내역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많은 도움을 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니다 네. 아, 음. 창업비용, 아까 뭐, 최저가 천만원부터 해서, 어, 얼마까지 있어요? 지금 대표님 한 경우.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아마 시설비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천구백만원 음.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나요 제일 ]가요? 많이 들요 <웃음> 그게 약간 지방이고, 그때 당시에 음. 막 서둘러서 오픈할 때라서, 네. 제가 지방을 못 내려가고, 여기 경기권에서 네개로 오픈하면서 지방 을 오픈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안 닿으니까, 아. 구두계약에 이때 인테리어 회사를 썼어요. 음. 그 나머지는 제가 다 셀프 인테리어 했거든요. 그래요. 뭐, 네. 한 천만 원에서 한 삼천만 원 내면 보증금까지? 그쵸. 인테리... 그정도 그렇죠. 그 네. 보증금 거잖아요. 포함해서 삼천이면은, 네. 어, 천만 만성, 만성, 서울에서. 네. 어, 그렇군요. 지금 그게 총 이제 계약한 것 개, 16개. 계약한 <웃음> 것까지. 음, 네. 한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어떻게 할것 같은데, 네. 이게 10개가 넘어가면 관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첫 지점에 대한 네. 구조화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엄청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다 되고 나서 찍은 거죠. 그래요. 어. 네, 그때 이,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10개를 해도 된다. 음. 그럼 10개를 이제 아내한테 맡겨보니까. 네. 롤링이 돼요 왜냐면 예약... 혼자서 예, 예약응대 하나 하는데 뭐 2분, 3분밖에 안 걸리고 집에서 하는 거네 예, 어. 그리고 예약이라는 게 매일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 만약에 매일 하나씩 들어오면 30일 다 차면 부자되요. <웃음> 네, 그렇죠. 네, 근데 공실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다지정당뭐 저는 진짜 가동률이 높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 작은 가동률을 해서 이렇게 해봐야 음. 그러니까 반, 물론 뜨문뜨문 오는 게 이제 좀 약간 네. 삶을 방해하는 건 있어도 네. 전체적으로 뭐 애보고 살림하고 음.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음. 커피 마시고 하면서 잠깐만요 하고 전화받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래요그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충분히 일상생활하면서 가능,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네. 예전에 직장생활은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벌면서 자유시간은 훨씬 더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 버는 소득도 만족스럽긴 하지만 음. 일단, 시간적으로, 네. 완전히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평일 낮에 와서 만나면, <웃음> <웃음> 이런 사치를 누리고 있잖아요. 음. <웃음> 너무 뵙고 싶었던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과분하게 좀 많이 주어지는 것같아서 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목표가, 은퇴하기 전까지, 네. 제가 은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예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네. <웃음>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할 건데, 전 10개 정도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해보고 그래요? 싶어요. 창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창업은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고객이 있어야 되고, 또유통이란 것도 있는데, 이런 네. 맥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대표님, 마,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개로 이렇게 확장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실패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잘 해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금액을 시작해서 네. 좀 단련도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한번안 한, 되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제 접는데, 대표님이 거기서 문제를 찾은 거잖아요. 어, 이게 못 되면 안된 거였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을안 드렸는데, 네. 제가 원래 직장에서 했던 일이 자영업자들 상,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고 이제 막 음. 이제 자기만의 일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이 보통 과잉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대부분 뭔가 실패하기 싫은 분들이 돈을 많이 써요 음. 그래서 은퇴하다보면 은퇴 자금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약간 간접학습을 좀 많이 했어요 결코요. 그래서 어. 도전이라는 게 작게 많이 미리 반복해야 된다 음. 이 밖의 세상은 이제 정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몰랐던 각종 그냥 맹수들 진짜 질비해요. 온 곳이 지뢰밭입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또 조직의 그런 온실 내에 있지만 밖에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노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것을 통해서 단련을 시킨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간대요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진입장벽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렇게 많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것도 뭐 1년, 2년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한 1개월만 하면 될까요? 바짝 하면 은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1, 2개월 준비해서 음. 한 2천만 원내외에서한 200만 원 정도 비행제하고 그 정도 기다릴 수는 건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걸로 단련해 보시고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내 직장 월급보다 한두 배, 세배 나올 때 <웃음>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 또 어, 직장 월급 정도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히 안정화됐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